500m 앞 하단 교차로에서 사하구청 방향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.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. 300m 앞 명지 IC에서 녹산 산업단지 명지 100미터 왼쪽 도로입니다.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110미터 앞 좌회전입니다. 200미터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